어유 안녕하세요. 지수예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요안 아. 아.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뭐 뭐 장사를 하세요? 할 예정이에요. 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네. 어디 쪽에서? 수서에 있는. 수서 쪽에서. 한 번도 장사는 안 해보셨고 그럼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제 음. 음 제가 배운 드리고 싶은 게는 동인증 갖고 그리고 계속 직장하는 교육을 한 오래했어요.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게 내외 단계 하는 게 힘들더라고 이런 말 듣기 다. 이러다가 정말 늙어가지고 네, <웃음> 정말 쪽방좀 네, 네. 가야겠다 이 생각이 네, 네, 들면서 네, 네. 제가라도 지금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움직여야겠다는 네, 네.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못하고 공부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했었어요? 네. 우리 주변에 장사생한 명도 없어서 네. 뭔가 워운할 만한 사람이 없, 없었어요 네, 네. 그렇다고 어떤 동지팀, 컨설팅을 생하기도 네, 네. 네. 그렇고 네. 뭐 내가 어떻게 뭘 말했는지도 네.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연결하게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음. 뭘하려고하느냐면하면체단하려고체요시락을하려고 음. 해요 처음에 순하게하게시작으니까순하게구체적으니까순하게 그리고 그래 도시락도 음. 차별해가지고 근데 뭐 그전에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데 경험이 네? 전혀 없으시고 제가 에이. 음식 하는거 좋아해가지고 어, 음식 하는거 좋아하는 가 하고 는다 예예예 조리서 자유증 따놓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자주 음. 이렇게 어, 맛보여도 어, 이거 하시는구요 어, 아니, 예, 막, 그, 나라는 글을 많이 해봐가지고. 어. 많이 막, 주인 사람들한테 어, 어, 어, 막 주죠. 예, 예, 예. 에이. 원래, 경상도 분들이야. 대구. 대구시구나. 예, 예, 예. <웃음> 네. 뭐, 뭐, 그런 거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도시락 정도요. 음. 도시락은 만드실 수 있는데 네. 장사는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네. 그래서 네. 저기 요리학원 같은 데 가면 그 상품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것도 교육받으러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요리학원 선생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장사예요. <웃음> 네. 그래서 뭐 용기나뭐 네. 뭐, 뭐 이렇게 보관 방법 배달 방법은거 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품화 하는 배달 전문점으로? 네. 배달도 굉장히 지금 치열해요. 뭐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는데 배달에서 네. 남으려면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자금 조절하는 부분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자금은 네. 가지고 계시고 하셔야 돼요. 나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대출은 본인 신용도에 따라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되고. 주류업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 주류대출 뭐 이런 식으로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해줘요. 그렇지. 요즘은 또 객장이 거의 없게 할애증이라고 네. 그 생각 안 해도 소상공인 뭐 대출? 소상공인 대출 뭐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하시는 분들 지원해주는 그런 대출들은 꽤 있는데. 네. 나름대로 옥상하려고 창업하려고 하는 데는 또 요즘엔 조금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왜냐? 기존에 있는 분들도 힘들어하시니까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많이 치우쳐서 대출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사를 하려면 은 일단은 대출을 받아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자본을 가지고 내 자본으로 움직이면서 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자본이 없는데 다 대출을 받았을 때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네. 이자 부담에 장사는 네. 더 힘들고 직원 아니면 내인건비도못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식재료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배달업체를 하더라도 라도 기본적인 금액은 다들어가요 매출이 발생 안 됐을 때는 그 비용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광고비 들어가지 배달비 따로 배달 대행료 또 따로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됐을 때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출 받아서 내가 매장을 열었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장사는 어느 정도 좀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힘들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능데요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더눕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라도 이제 해야, 해야 되면은 네. 경험이 없으시니까 하출 이런 데라도 나가서 일반 음식점에서 경험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도 없으신데 뭐 장사부터 막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죠?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어, 장사를 하시려면은, 무슨 경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식당 일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장사를 해보시려고 하시면은, 먼저 그쪽에 가셔가지고, 경험을 하시고, 식당 일이 왜 힘든지, 왜 이쪽은 잘 되고, 왜안 되는지, 그런 것부터 느끼셔야지. 본인 거 먼저 괜히 대출받아서 했다가, 큰 남편 보면은, 더 많이 스겠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네, 장사를 하실 지금 상황이 아니신 거라 네, 상황이 상황도 상황이고 본인이 경험도 없으시고 느끼시지도 못하고 계세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가게에서 본인 인건비도 <웃음> 못 벌고 까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어디 그 제가 말씀드린 쪽 가서 파출을 다니시거나 다른 쪽에 취직을 하셔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더 빨리 보이실 거예요 지금 막 절박해서 지금 막 급해서 하는 건장사 아닙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큰일 나세요. 하시면 안 돼요. 저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장사하는 사람도 거의 100% 다 망해요. 오늘 저 만난 이유가 장사를 알고 싶어서 저한테 상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모님 상태는 장사를 하시면 안 되고 절대 대출이나 아니면 멀해서 하셔도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장사는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쪽을 빨리 알아보세요 그게 훨씬 나요 아 지금 나름대로 인건비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일 한번 해보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양재동 그 예, 해랑 예, 예, 가서 가, 해, 가, 예. 가셨다가 예, 예. 다시 또 여기 해랑 노련동에 예,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저 만나자고 그렇게 예. 하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시면서 예. 오셔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다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전화 통화한 예. 것도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냥. <웃음> 전화 상황만 보고 어떤 느낌인지만 제가 확인했는데도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솔직히 말하면 사 오시다고 한 거예요 전화해서 장사 마감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지금이야 나름대로 움직이시면서 어내용돈이라 벌자 이렇게 할수 있지만 시작하는 동시에 그때는 지옥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뭐 어떻게 돈 내, 메꿔야 되지?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다 말리려고 오늘 오시라고 한 겁니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 그 작은 아들이 네. 우리 아들 둘다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음. 작은 아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다가 머리가 빠져버렸어요 네. 많이 네. 스트레스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 일 친구가 뭐 음. 오리돼서 이제 음. 데리고 가지고 음. 수술했어요. 음. 근데 이제 괜찮은데, 근데 음. 그가 되게 쇼크가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연체을안 음. 안 하더라고요. 아 집에서? 네. 네. 그 진짜 뭐라고 해도 안 되더라고. 음. 근데 음. 우리 남편이 머리가 아파버린 거예요. 음. 하다가 그 생활을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이렇게 더 조바심이 우리 아들 한테 그게 음. 될까봐 음. 제가 이렇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이제 그 때문에라도 음. 제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음. 그렇죠? 아들님을 위해서라도 네, 네, 네. 뭐라도 해서 보탬이 네, 네. 되고 싶다는 것, 같이, 같이, 같이,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같이 음. 본인이 우리 아들이 그러다 보니 나이가 좀 많아. 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 4, 5, 5? 이제부터는 시작하면 되죠. 시작하면 되는데 음. 얘가 이제 마음먹고 나가는 데가 이제 누가자로 뛰는 거예요. 3년 음. 겨울부터 뛰었으니까 그게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뛰어봐야 돼요. 저도 노가자 뛰어봤어요. <웃음> 그래서 도저히 아... 못 보겠어요. 아니 어머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들님들은 경험이 더 없는데. 중요한 거야. <웃음> 겨울은 이 추운데, 여름은 음. 이 더운데, 어? 음. 그게 도저히 내가 못 견디는 거야. 노가다가 인생의 첫 걸음이에요. 그니까 아주 너무 네. 가슴 아프지 아, 가슴 아프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근 더운데 어이 <웃음> 더운데 생각 네. 어차피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머니 안 계시면 혼자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혼자 된다 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장사라도 해서 아드님하고 네, 같이 해야 되겠다 네, 네, 그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네. 안 돼요 제가 일 잘해요 뭐 그러니까 일부터... 일을 안해봤다 뿐이지 음, 그러니까 일부터 해보시라니 일단 식당부터 쫙 섭렵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돈 모아서 본인 돈으로 해야 돼요 몇 천만원이라도 그럼 너무 늦어지잖아요 내 나이가 얼마나 많아 뭐가 늦어요? 빨리해서 망하는 게 좋겠어요 늦게 해서 성공하는 게 좋겠어요 뭐딴 사람은 다 하는 걸로 아는딴사람다 하는 거 같죠? 다힘들어요 상위 몇 프로만 빼고 아드님도 그렇게 녹아다 뛰시고 하니까, 네. 그렇게 벌고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빛이 보일 거예요. 지금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아드님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드님한테 더 빛만 안겨줄 거예요? 그래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뵙고 싶었던 거예요. <웃음> 그래서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전쟁이 되고요. 점쟁이니까 하라 그런 거예요. 돈 받잖아. 점쟁이 돈 줬을 거 아니에요. 저는 돈안 받잖아요. 제가 무엇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돈도 안 받으면 받는 거같아요 아드님 혼자 스스로 개척하게 놔두시고 뒤에서 지켜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절대 하시면 안되고 오늘 결론을 내시고 네. 하시면 안되고 추후에도 진짜 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찾아오세요 제희 사무실 <웃음> 여기 있으니까 제가 그때 또 상담 해드릴게요 좋은 방향으로 근데 지금은 절대 나서시면 안돼요 큰일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을 외식급 쪽으로 하나고 하는 끝? 의지가 있으면 지금 노가다 뛰고 한다니까 네. 좀 지켜보다가 네. 나중에 이 친구가 좀 그래도 정신이 좀 왔다,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들면 나한테 한번 다시 찾아오세요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리든지 아니면 방법을 알려드리든지 너무 답답해 답답해도 나씨만안 돼요 셨죠네제말 명심하셔야 돼요 아드님이 그 가게에서 시간 더 죽이는 것보다 잘 하게끔 옆에서 잘 지켜가지고 다독여주고 그게 훨씬 큰거예요 사실 잘 사실 고생은 안 해봤어요 힘든 일또 해보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보다 좀열의지지는 않으니까 의지는 있으니까잘 하실 거예요 가서 일단 경험부터 하세요 오늘 <웃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제말 새겨서 명심할게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드님이 좀 괜찮아지시거나 아니면 의지가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저한테 데리고 제가 한번 상담해드릴게요.